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파도입니다. 오늘은 그림판이랑 마우스로 그 문제의 펭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검은 부분부터 그려볼게요. 어허, 어허, 라인이, 라인이 뭔가 이상하다. 이거 뭐죠? 이거 뭐죠? 약간 땅콩 나올 것 같은데요? 잠시만요. 이게 데꼴, 피, 데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피규어더라고요. 저도 일본 가가지고 여기서 만든 피규어를 사왔었는데 확실히 일본에 가니까 거의 반값에 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딱 하나 사왔습니다. 어 안돼, 안돼. 되돌리기. 다시 실행 단축키를 모르겠네. 맥주를 그려줄게요. 아 손잡이 위치가 약간 애매합니다. 이렇게 손잡이. 그다음에 거품 거품. 맥주 거품이 생명이죠. 메갈모. 저는 알스라서 사실 숨을 잘 모릅니다 이 요염한 다리를 그려드릴게요 짧지만 요염한 헉, 발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돼있어 사실 저는 그 부대찌개 뭔지 뭔지 잘 모르지만 이펭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좋더라고요 마냥 좋은 눈, 눈을 그렸요 어머이 원을 그리가 너무 힘들어 <웃음> 아악. 도형의 힘을 빌려볼까요아 근데 뭔가 맛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약간 얼퉁불퉁해야또 귀여운 맛이 있는데 이거는 복사가 안되나 여기는? 복, 복부 하고 싶은데 그월감미 툴이 없어 아 포토샵의 툴이 굉장히 그립네요 지금 눈그리가너힘들어 눈이 이상해 <웃음> 이게 뭐야 내 귀여운 펭귄 이상해졌어 아 눈이 짝짝이가 됐어요 어떡하죠? 이거 확대가 안 되나요? 확대 단축키를 잘 모르겠네 일단 200% 확대를 했으니까 어 뭔가 약간 정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뭔가, 뭔가 느낌이 나왔어 나왔어 아 근데 이걸 좀 옮기고 싶은데 선택툴 없나? 선택 아! 이 선택툴 있어요! 어.. 없는 줄 알았는데.. 오 대박! 찾았다 찾았다 뿔의 중요성. 어떤 툴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죠, 지금. 입도 먼저 그려줄게요. 노란색으로 면을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주황색으로 약간 그림자를 표현하면서 입을 표현하겠습니다. 아 귀엽다. <웃음>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? 그리고 이 웜톤부터 먼저 채워줄게요 아 아니 이런.. 아니 왜 이거밖에 안 채워지는 거죠? 빈 공간이 생겨버려가지고 엄청 인상깊게 됐어요 막 어, 거의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고 아 둘이 굉장히 빈약하네요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칠해줍시다 그림판으로 이렇게 간단한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듭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채워질만도 한데? 아, 이렇게 더블클릭했을 때더 넓은 면적으로 좀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한 개가 있네 팔이 너무 길어보이는데? 팔이 이렇게 긴 아이였나? 포토샵이 그립다 뭔가 멍청리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눈의 모양을 살짝 정해볼게요 요 눈이 동그란 것도 디테일이 있단 말이죠 점 하나 꼭 찍은 것 같아도 이게 원의 살짝 각도에 따라, 모양에 따라 그 멍청미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결정되거든요 아이트! 나는 이 색을 쓰려고 한게아니이 색을 쓰려고 했다고 오, 오, 이게 무슨 일이죠? 색이 안 박혀요, 선생님 아, 이렇게 안 됩니다 일안 돼! 이게 무슨 일이야 안돼 안돼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요.. 여기 빈 공간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페인트 통을로해볼게요 주황색이 더 귀엽나요? 노란색이 더 귀엽나요? 저는 노란색이 조금 더 귀엽네 요 노란색으로 갑시다 아 어, 이게 마음에 안듭니다 저는 지금 뭐가 마음에 안드냐고요? 아 이게 뭐야 <웃음> 아나 이거.. 색, 색이 이걸 알았어 저는 색이 원.. 원이랑 투가 있길래 이게 브러시 색을 두 가지로 쓸수 있나? 했더니 이거는 그 지우개 색깔이었네요 호우 그림판도 써본 사람이 안다고 그림판 잘안 써보니까 기능을 잘 몰라요 맥주를 조금 위로 더 올려야겠어요 이 배랑 이 밑둥이랑 조금 더가까워져야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리겠습니다 요런 음, 느낌으 이렇게 지금 많이 잘렸죠 많이 잘린 부분은 아 자유형으로 선택이라는게 또 있네 아 이걸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요정도 아, 팔이 요정도 위치로 와야될것 같아요 같시 그려주면 다 그래서 처음에 구도를 잘 잡고 해야 되는데 구도 잡는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지금 이 다리 부분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얘네도 올려줄게 요정도 올려주면 되겠죠? 아! 강심하다가 큰일난다고 약간 편집, 편집증 같은게 있어서 한치에 오차라도 있, 있어선 안돼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맥주에다가 그림자를 살짝 넣어줄게요 아까 그 회색보다 연한색으로다가 거품에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어 약간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났어요 어허 됐어 됐어 좋아요 요정도면 만족 그림 판을 요정도면 괜찮지 않나요? 귀엽다 귀여워 누가 그렸길래 이렇게 귀엽니? 아니 얘네가 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지? 나를 나를 봐주렴? 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여주니까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이정도면 귀여운 거 인정? 제 펭귄보세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제 그림판 픽셀 펭귄 발을 안으로 더 집어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이 발이 많이 겹쳐져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고 다시 그려줄게요. 힘내. 다시 돌아와.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끝. 저는 이렇게 해서 대골펭귄을 완성을 했습니다. 아 너무 귀여워요. 짱기 짱기. 한 1시간 한 동안 이걸 그렸어요. 1시간 <웃음> 투자해서 나온 결과물. 이제 마지막으로 펭귄 이름을 일본어로 써 줄게요. 음, 이런 것도 브러쉬로써줘야 귀엽죠? 펭귄. 제 요아이의 이름이 뭔가 싶어 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냥 펭귄이더라고요. 압! 귀여워 <웃음> 이를 여기 머리 위에다가 가지주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펭귄을 완성을 했습니다 우! 저는 뭐 부대찌개 뭐 그런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귀여워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냥 심심할 때 그림판으로 이런 간단한 그림 그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그림판을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